오늘 공략할 보스는 바로 그리핀 매우 어려움입니다. 이제 막 피어즈를 잡고 6챕터를 졸업하신 분들이 처음 도전하게 되는 토벌전일텐데요 대강 순서가 그리핀, 데사이저, 우가루 순으로 클리어하게 되거든요. 이중 가장 쉬운 그리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즈 클리어 이후 바로 라스를 육성해야 하는데 바로 이 그리핀과 데사이저에서 쓰기 위해서죠. 우선 라스의 스펙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매우 어려움도... 어려움 난이도에서 나온 패턴과 똑같습니다. 필요한 저항도 같고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마법 공격력에 대한 40% 내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라스의 공격력, 나마리의 공격력이 중요해집니다. 기사단 스킬에서도 물리 공격력을 챙겨가시는 게 이득이고요. 바람 속성이기에 불속성 라스 큐이는 필수이고 같은 바람 속성인 나마리에가 상성안 타고 공격력이 들어가니 이 조합은 필수가 되겠네요. QE와 나마리의 스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제가 첫 S 달 때보단 스펙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수치상으론 크게 변화가 없는데 나마리의 경우 극처월이 돼서 공격력이 좀 많이 올랐고 QE의 경우는 장비에 부옵션이 잘 떠서 어, 크리티컬 수치나 이런 게 등등 좀 많이 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저기 비슷하게 수치만 따라오시면 은 S 클리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패턴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격 패턴은 똑같으나 이제 막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 쫄소한 패턴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S랭크를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패턴을 여기용해서 쫄소환하는 패턴을 스킵해줄 건데요 이 방법이 지금 기준이 아닌 예전 기준에선 남은 시간이 4분 29초 때뭐 브레이크를 해라 등등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S랭크를 단게 아니라서 사실 확인은 힘들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이 보스의 체력이 딱한칸소모될때 나오는 뇌신화 패턴 이게 감정 공격이죠 브레이크가 끝날 때이 칸만큼 피가 깎여 있다면 쫄소환이 아닌 뇌신화 패턴이 나와서 한번더 브레이크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빠르게 브레이크를 통해서 그리핀의 날개를 부셔서 쫄소환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설명은 어려움 난이도에서도 했습니다 매우 어려움에서는 이 브레이크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 쫄소환이 달라지기에 초반에는 조금 감잡기가 힘드실 겁니다 저처럼 라스의 딜량이 약하신 분들은 아그니 딱 껴주시면 딱 S랭크에 도달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쫄소환 패턴을 어떻게 스킵해서 S를 만드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법은 간단합니다 초반에 리더를 라스로 설정 후 라스의 자동전투를 ON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선 첫 브레이크가 될 때까지 평타 공격만 해줍니다. 이때 no. 절대로 스킬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인의 스펙 상황을 또 이제 체크할 수 있게 되죠. 브레이크 발동이 되고 나서 끝날 때 보스의 남은 체력이 이한 칸에 최대한 근접해야 합니다. 너무 적게 깎인다면 은 아직 S랭크에 고전할 스펙이 아니니까 잠재능력 등등 공격력 더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브레이크가 끝나고 체력도 이한 칸에 딱 걸리거나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쫄소원 패턴, 뇌신화 패턴 이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현재까지 플레이할 때 딜량이 오르면 오를수록 쫄소원이더잘 나왔어요. 가장 베스트는 뇌신화 패턴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저 부분은 이제 운빨로 잠시 놔두시고 브레이크가 끝난 후 우리가 할 것은 라스의 공격을 플로 바꿔서 빠르게 스킬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 착용하신 라스 웨폰에 따라 순서가 조금씩 틀리는데 워낙 이동을 하면서 공격하는게 많다보니 마그누스같이 공격 후 뒤로 빠지거나 플라밍고같이 불진하면서 보스를 넘어가는 경우는 보스가 라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또 플레이 경험상 이렇게 움직일 경우 쫄소한 패턴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끝난 후엔 라스의 공격중 움직이는 웹폰을 쓰시고 바로 하근이나 잉그리드같은 돌진기로 바로바로 바로 보스에 붙어주세요. 이때 뇌신화가 나온다면 성공입니다. 우린 이미 라스의 스킬로 또 브레이크를 깎아놨기에 뇌신화가 나온다면 아마 브레이크 게이지가 30 이하 정도로 되어있을겁니다. 이 뇌신화 패턴때 두번째 브레이크가 발동되면 완벽하게 성공을 한겁니다. 그 후로는 쫄소한 패턴이 나오지 않고요 발톱 찍는 다운 공격이 있으니 이때 다운 저항이 100%가 아니신 분들은 제가 어려움에 소개해드린이 방법대로 피하시고 다운 저항이 100%이신 분들은 그냥 말톱 딜로 끝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보스의 감정 공격이 아프시다 한 분들은 라스의 남은 피가 한 50%? 여 정도 도달할 때 직업 스킬, 라스의 직업 스킬로 회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회복량보다 더 배로 깎이기 시작한다면 어 조금 버티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포션으로 최대한 잘 버텨보시고요. 캐릭터가 죽는다 하신 경우는 그냥 스펙업을 더 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직접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나와라! 나이키오바사라늠깨워주지그도괜찮아 쓰러져 하! 이 야! 이 몸에.